아, 자, 목사님 오늘 어디 읍재를 볼까요?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한자가 되라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부분을 읍재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이게 마치 주어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네?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난 뭐 아픔들, 고난들, 음.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건 사실 내가 주장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뭐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일이 수... 벌어지는 건데. 네. 건데요. 또 네.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거나 음. 또 상처를 주는 걸 음흠. 내가 주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나의 나의 나에게 평강을 주기 위한 도구로 하락하셨다는 것만은 성경 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 어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 나에게, 나에게 평강을 주기 위한 도구들로 하나님이 계라. 예를 들면 예. 뭐 다윗은 너무 억울하죠. 그렇죠. 잘했는데 음. 도망자의신세가 됐으니.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과정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 주시려고. 어. 그러니까 어떤 평강이냐면 환경과 상황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 아하. 음.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은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려움이 오면 음. 그 평강이 큰 만큼 고통이 너무 큰데 네. 그리스도의 평강은 환경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음흠. 정말 우리 삶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네. 삶에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고 음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아맨. 평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건 우리가 내가 주장을 해야 돼요 어허. 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걸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양심의 고소, 음흠. 옳고 그름을 따지고 후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걸 음. 아무리 안 해보려고 목숨을 걸고 노력해도 음. 또 죽어가는 허무함, 음. 늙어가는 허무함,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려움 이런 것들을 주장 안 해보려고 해도 음. 뭐 전혀 안 돼요. 어, 그건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 죄가 우리를 절대 주장을 못해. 죄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어요. 네.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음. 우겨싸고 막 죄가 그래요. 막 후회하게 하고 또 나도 실수도 많이 하고 음. 또 남에게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고. 근데 죄가 주장을 못하고 평강으로 다 그걸 주장하게 만들어 주신 게. 예수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음. 이제 이런 걸 통해 내가 평강을 더 깊이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아하.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잘 머물고 있나 없나를 나는 정확히 알도록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평강이죠 아, 아 이거 뭔가 하고는 있는데도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있지 않구나 네 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지금 감싸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구나. 네. 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은혜구나. 와.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값지고 보배로운 거구나. 근데 뭐 네. 그 많은 경우는 응. 거꾸로 그걸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갑자기 평강이 깨지고, 네. 어려운 일이 없고 편안하면 평강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제 아, 내가. 어려운 일 때문이 아니고 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구나 아하. 진짜 목숨까지 주신 게 사실인데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이거 진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고 했는데 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내가 다 선으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음. 내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스개 여기고 있구나 아하. 그걸 자기가 이제 발견해야죠 그걸 발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 됩니까? 그러기만 하면은 어둠이 떠납니다. 일단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네, 이게 신기해요. 음. 스위치를 켜듯이 내가 그걸 깨달아버리면 음. 어, 별거 아니네 문제가 음흠.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걸 렇죠그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그렇죠. 또그 문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렇죠. 문제가 왜 생겼는가 막 따지다 보면 어둠이 안 떠나요. 이게 스위치가 음. 켜져야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떠나지 음. 그걸 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해버리면 빛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네. 스위치 딱 켜듯이 이상하네 환경은 안 변했는데 음. 마음이 일단 평안해지는 경험 되어지죠. 그렇군요. 아,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예.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죠. 아멘. 그데 네. 네. 우리는 이제 하다 보면 아, 그리스도 말고 뭔가 내가 다른 것이 부족해서 음. 평강이 없나 아. 아. 이제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 를 아는 것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올해는 목표를 어려울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음. 잠잘 때마다 평강을 주장하고 아, 하루는 시장하고 아, 아, 평강을 주장하고 하루를 마치는 훈련을 한번 꾸준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니다 아, 아멘. 자, 2020년 지금 벌써 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2020년을 무거운 마음 음. 혹은 염려와 근심 속에 보내는 애청자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목사님 건면처럼 지금이 닥친 어려움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아, 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 읍죄를 보시죠